일체 장애가 소멸되길 바라면서 삿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항마진원 있겠습니다. 마군이를 항복받는 진원입니다. 항마진원. 옴 <목소리> 소마니 <tte> 소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마나야 옴 마나야 마가가 마자 오마다랑도만마니연말마는 엄마 이나마마나야마마나야마니마니마오마나나마마나마나마나야오마마 바다오오바다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어, 여러분들의 세계관 세계관이 바로 정립돼야 야된라라하 하는 용을을지지 말씀을 을리리록하하습습다다과나나 <웃음> 현재나 어, 잘못된 세계관의 주류가 한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숙명론이고 하나는 존후론이고 어, 하나는 무인무연의 우연론 이세 가지가 크게 잘못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재도 이세 가지 잘못된 세계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숙명론이 뭐냐면 이때는 내가 그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운명이요 팔자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과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이제 정해져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이나 흙과 백만큼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숙명 운명 팔자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숙명론이 됩니다. 두번째 뭐냐면 존으론인데 하늘에 신이 있어 가지고 절대 신 여기를 보세요. 절대 신이 있어 가지고 그 신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때면 뭐냐 뭘 열심히 해도 신이 선택하자면 소용없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도 신의뜻 무슨 뭐 잘못돼가지고 명을 달리해도 신의뜻 갑자기 그냥 건강하던,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신의뜻뭐 그냥 어 좋건 나쁘건 어찌 됐든 우리의 삶은 전부 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존우론입니다. 존우론 또 하나는 무인무연론에서 원인도 있지 않고 또 과보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늦게 왔으면 그냥 앉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법문을 살짝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은 법문서라는데 뒤에서 절하는 것은 어, 법도 역은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뻐요 좋아요. 응. 그래요. 그래서 어, 무인무연론 그러니까 에 원인도 결과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도 우연 못 사는 것도 우연. 이 때문에 담당하는 것도 우연, 장수하는 것도 우연, 잘난 사람 만나서 사는 것도 우연, 못난 사람 만나서 사는 것도 우연. 일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없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인, 무연의 우연론입니다. 이세 가지는 과거나 현재나 크게 우리의 생각을, 중생의 생각을 지배하는 잘못된 견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돼 있어요. 뭐냐면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 순명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해도 시향 없어. 별 짓을 해도 소향 없어. 응?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서울대학교 가기 어렵고 응? 에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 다 똥고먹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응?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가용도 굴리고 아파트를 20평에 30평 30평 40평 응? 이일테면 전라도 광촌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강남단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분명한 것은 과거에 못살았는데 노력을 해서 현재는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은숙명이 있다 운명이 있다 팔자가 있다 이것은 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또 보면은 아, 뭡니까, 존으은 하늘의 신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여기에도 자, 기의 자유 의지가, 에,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니, 그냥 뭐, 일테면 자기가 믿는 신, 에, 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든지, 뭐, 취향이 떨어지든지, 예, 이제 신께만 매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신을 믿는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 하느님만 열심히 찾으면은 거기에서 예, 원하는 것이 다 되고 천국 가고 뭐다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안 되니까네 이 천국 가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고 또 갔다 와가지고 얘기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이것이 이제 존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인무연론도 돌이켜보면 은 이를테면 우연이 된다고 한다면 은 그냥 뭐 우연을 바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것은 인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연은 노력에 상관없이 우연하게 다가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유의지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전부 잘못된 견해다. 근데 이 잘못된 견해가 이 다수의 중생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음>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저기, 노력을 안는 사람도, 뭐, 이를, 이를테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노력을 피티게 박터지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지고 깨지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날, 에, 우연하게 그냥 뭐 검진을 해봤더니 암이라 그래가지고 탐병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탱자탱자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도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단 말이야 어, 그냥 설렁설렁 사는데 아이 부와 명 병에 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부는 커녕 어,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것은 뭐 에, 인과도 없고 에?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에, 못한 어떠한 절대적 존재 존재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존재가 있어서. 그분 뜻에 의해서 그냥반 뜻에 의해서 어, 결정되기 때문에 에, 우리라, 우리가 라우리 이제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운명 팔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론, 숙명론이니, 전후론이니, 무인무연의 우연론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에, 근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금수저로 태어나고 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 그냥 절로 잘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냐. 응? 어떤 사람은 어 절에 갔더니 막 기도를 해도 뭘 성취가 잘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어 절에를 안 와도 그냥 절로절로 되니까 네아이고 절에 다니는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요그 원인이 뭐냐고 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로 사세요.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 무지라는 건 뭐냐면 은저 응? 뒤에 총각 나를 봐. 제일 맞아. 그렇지. 이 무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응? 내가 살이 쪘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깊이 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물만 먹고 살찌는 게 아니고 밥만 안 먹고 과자니 떡이니 빵이니를 주구장창 아무 때나 드셔요. 그리고 나는 밥을 안 먹고 물만 먹는 데살찐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네,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음, 내가 살쪘어요. 그게 먹는 것도 우 살찌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예,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쪘어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도 이렇 보니까 전에는 요만큼 먹고 부지런히 일을 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잘 살만 하니까 움직일 일이 없고 청소도 그냥, 응, 뭡니까 그냥 90만 원짜리 응? LG 뭐, 응, 뭐 응? 있잖아요, 그냥, 응, 어, 그냥 힘이 센 진공 청소기로 쫙하면그쫙 빨아들이고, 응, 옛날에는 걸레로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만히 다니면은 물도 뿌려주고 닦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이런 저기 운동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살 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난강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야. 이 망각이라는 건 잊어버리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잊어버려야 살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이생에 어렸을 때는 더 흐릿해지고 시간이 역행할수록 뒤로 갈수록 더 흐릿해져요. 어 그런데 태어나기 전은 아이 태어나기 전은 새까맣게 몰라요. 대충 그래도 희한하게 기억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저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주로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활발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내가 이를테면 음, 어느 나라의 어느 마을에서 내가 살았는데 부모님은 누구였고 환경은 어쩌고 집은 이뭐냐고 이걸 다 기억을 해요. 가서 보면 있어요. 어? 어, 그리고 내가 이를테면 예, 말을 굉장히 편하자마자 말을 싫어하는데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말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전생이 있다라는 것과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검증된 것이 한두 건의 사례 가지고 수천, 수만 건의 사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우리들은 기억할래도, 할래도 이생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생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라는 것인데, 좀 특수한 경우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IQ가 이때면 90이나 100이나 110이나 120을 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150, 180인 사람도 간혹 있단 말이요. 에 근데 특수한 경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서 5세 이하로 기억이 선명하대.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된 애기가 막3개국을4개국을4개국을 4개국을 하거나, 뭐이를 테면은, 그냥 그 말이 절로 트이거나,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것들을 전부 이렇게 구슬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전생의 기억들이 태화된다는 거예요.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은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반나절이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면 그 꿈이 기억을 못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다. 우리는, 인간은 망각, 잊어버려야 살수 있는 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아무튼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연인갑다. 이거 신이 지배를 하는갑다. 이것이 운명이고 발작인갑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반드시 이생이 있다는 건 전생이 있는 것이고 이생이 있다는 건 내생이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걸 뒤집어 갖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가 있다는 건 과거 시간이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다는 건 미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응. 그래 살아 봐살 알잖아. 아,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 지금의 내가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나는 미래에 또 다른 나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시 공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게 돼 있어요. 현생 전생 미래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간을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에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 생만 기억을 하니까 아, 절로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구나 노력을 해도 잘 사는구나 노력을 해도 시한이 없는구나 에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신의 뜻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이구나 필연이 아니고 인과가 아니고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오 보려나 어디요? 그러니까 버려나가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고 한 신랑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요 필연. 생각을 해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일 텐데 그 반의 남자 중에 그 남자를 만날 거라고 머리로 헤아려서 그것이 됐겠어요. 신이 무슨 하느님이 그냥 버려나가 이뻐가지고 그런 남자를 보냈겠어 버려나는 궤도안 다니는데. 연부돈도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전생에 벌어나가 복을 잘 지어가지고 인물도 잘나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응? 그 뭐냐면 그런 남자를 만난 것은 벌어나, 벌어나가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복을 지었다는 거예요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을 꽤 그래 지어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복을 지어, 가 버릇나가 복을 지어가지고, 응? 착하고, 이쁘고, 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그냥, 받듯 단, 단 직업을 갖고, 또 그냥, 응? 그러니까 또, 인물도 좋고, 사위를 또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살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도, 응, 버려나가, 시, 려나가 연보돈을 내가지고 신이 이뻐가지고, 이런 아들, 딸을 보내고, 이런 사위를 보낸 게 아니야. 버려나가, 복을 지어가지고, 그, 복의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과거생에 내가 잘 지으면, 그 복의 과보를 받는 것이고 과거생에 내가 못지었으면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차별로 나타나. 차별로 이생엔 차별로 나타나. 어떤 놈은 금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탱자탱자 하고도 잘 사는 것이고 어떤 놈은 흙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차별로 나타나는데 이 차별이 차별이 아니고 뭐라? 평등한 거요. 천생이 빚을 줬으면 갚아야지. 아 세상 바뀌었다고 안갚어 바뀌어야지. 몸 바꿨다고 안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 빚지고 저기 경상도가 살지? 응?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빚을 안갚고 말이 되겠어? 그게 인과적 이치예 평등의 이치예요. 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생에 우리 차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평등한 이치이다. 인과적 이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등의 이치, 인과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뭐냐면은 이생에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전생에 잘 지어가지고 이생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생을 기억을 못하니까 이생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사람은 아, 내가 그냥 노력을 안 해도 절로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중생은? 무지 무식하기 때문에, 응? 과거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탱자, 탱자, 탱자, 탱자. 이렇게 하고, 뽕이나 빨고, 그냥 때, 춤이나 추러다니고, 기집이나 끼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인생 조지는 경우가 다수란 말이야. 이것을 부자가 삼대가이가 어렵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간파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요. 그게 다수요. 다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그룹도 불안하다 이거요. 왜냐하면 아이, 그렇게 부유하게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 기업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홍라인이 이재용이 하지만 은 포기 다하면 어떻게 된다? 아 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연병을 치잖아.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전생에 복을 지어서 복의 과보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지어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전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로 생긴 것으로 알고 그 부가 명예가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줄 알고 탱자탱자 하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 탱자탱자하다 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탱자탱자하다가 쪽박차기도 하고 이것이 아주 다수고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거예요. 잘 지어서 잘 받되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도 복진 타락. 응. 복이 다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니 그러니 이것이 세상이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잘 지어서 잘 받은 사람은, 이 생에도 잘 지어서 잘 받아야 될 것이니,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보을 짓고. 과거에 못 지어서 쪽박 차고 태어난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전생 빚을 갚는 시간이 필요하니, 부지런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이, 좋단 말이요. 어느 땐간 좋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놈의 팔자는 사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렵게 사는 것 같다 했더니 중년에 팔자가 바뀌고 노년에 팔자가 바, 바뀌는 사람이 말이요. 그 사람 우리 절 신자란 말이오. 그런 사람 많네. 우리 이서식보부살님 공감해요 안해요? 공감하지? 그리고 우리 이서식보부살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신랑 인물 하나 보고 그냥. 인물 하나 보고 왔더니, 찌게 가난하고, 뭐, 지푸리나 비, 비빌 때도 없고, 그런데 봐봐, 지금은 그냥, 음, 아들이요,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 사람인지 몰라. 내가 그리 덕분에, 최근에 그냥, 미타의 보사님들 몽땅 비싼 식당 가가지고, 공짜로 다 얻어먹었잖니? 아들 이잘 둬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려다 말았어? 돈은 신랑이 냈는데? <웃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것은요, 자기 자유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는 몸뚱아리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가야 몸뚱아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바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업을 바뀌기가아 쉽단 말이에요. 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살이 쪘어요, 살이 찐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살 바꿔야 돼, 살을 빼야 되겠다, 날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쉽게 되요 돼요, 안돼요안 되니까 이소시 보보 살이 천여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거요. 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응? 독하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신심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신심,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이 견고하면 까짓거. 뭐. 우리 산 시절 지내는데 응? 하루 저기 뭐야 응? 비린 것도 안 먹고 해야 되는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흥? 무슨 뭐 그런 게 어딨어? 참을 거참먹고 그냥 가도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데 신심이 견고한 사람은 내가 하루가 문제냐 일주일이 문제냐 한 달이 문제냐 내가 응? 복을 바, 어, 받고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면 내, 내 삶을 바꾸고 내 후손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이 문제일 1년도 안 먹을 수 있다 해서 찐찐참고사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신심과 결부된 거예요. 신심. 그래서 신심이 믿음이 경고했을 때 도원 공덕 뭐야? 깨달음의 어머니고 공덕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신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응? 깨달음을 얻고 대탈을 얻고 이고등락을 하는 것도 신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에니라원강대도못 가. 마음이 경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를 몽땅 사다 놓고 하더라도 한 장을 못 넘겨. 마음이 경고하면 의지껏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해가지고 응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요. 그래서 진심 얘기하는 거요. 그게 자유로지고 자유로지. 응 자유로지는 뭐냐면 은내 의지가 있을 때 하늘이 감동하고 부모살이 외우하고 옹하고 가필을 주신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웃음>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아주 잘나가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부자들의 공통점 얘기예요 자사히 읽어보면 그 뭐냐면 내가 정말 자기 의지에서 업장 소멸하려고 하고 운명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늘도 돕고 우주도 돕는다 법신불이 가피한다 에? 부처님은 차별을 둬야 안 둬요 안 둔다니까 어. 차별하지 않고 그 마음이 경고한 자는 법신불이 감동을 해서 그 복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만 보고 지금만 보고 낙담하고 지금만 보고 그냥 되니 안되니 한숨을 들이시고 내쉬고 주저앉아가지고 자래다니도소용없다 그러고 이러지 말고 언제나 어, 어디서나 어 어느 때나 하염없이 끊임없이 하다보면 은 천생에 빚 있는 사람은 언젠간빛 빚을 탕감하게 되고 응?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싸우는 복이 다시 또 열매를 맺어 가지고 북영화를 어,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고 등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고 또개중에 그냥 어, <웃음> 한 100억, 한 200억씩 가진 사람도 이거 대사람 있어, 여기 있어, 한 1238억 가진 사람도 있어, 여기에 그런 사람은 나태하지 말고, 어, 분명한 사실이요, 응? 아상부리지 말고, 그냥 홍양홍양하지 말고 내가 저리다니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부경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다 까먹기 전에 재투자 재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복의 열매가 열매가 끊임없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정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복을 쌓아야 된다. 영광찬 있겠습니다